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나왔고요. 씻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샤워하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웃음> 아, 진짜 매번 지금 음, 살 뺀다고 살 뺀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운동도 계속 하는데 이 식단 조절을 절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저희 맨날 챙겨주시는 부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던데 음, 음, 음, 다 이거 막사진영에거줬엄이보 꽁치 오늘 그.. 그거를 해어오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방은 특별 있긴 하지 애척지 500짜리 대박이다 음, 맛있 막 근처에 정말 그 경계선에 딱간그 맛이에요. 해헤안걸려도 되고 너무 맛있어. 잘라봐. 저기요 랍스타 원래 올라, 올라가지 않나요? 어, 지금 어, 선무 확인하고 네. 네, 확인해 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는 친구랑 집에서 빨을를해려고 <목소리> 시켰습니다. 가족 족발, 보쌈이랑 당연히 이건 필요하죠? 이렇게 없습니다. 블랑, 한편 블랑, 깃밭, 블랑, 불랑 깃밭, 블랑, 깃밭, 블랑, 깃밭, 블랑, 깃밭, 블랑, 봐. 이거 양송이버섯, 마늘. 마을어 이모. 를이서금 그거 마무리는 서울이 다섯 명, 여섯, 서울이 일곱 명. 고기 타임 끝. 이제 출박타임이에요 요즘에 너무 헤이해졌어. 피부도 아작이 났고, 이건 뭐야? 이건 낫질 않아. 이거 낫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내일부터 공복에 뛰는 거예요 공복에 뭐 헬스장을 가서 런닝을 하든 아니면 동네 조깅을 하든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맨날 뛰는 루트인데요